맛있어. <웃음> 저는 이제 커피 마시고 다시 또 출발해 봐야겠어요. <웃음> 아, 충전. 아우, 아 달아. 출발해 볼게요, 여러분. 지금 가야 되는데, 공사 중이에요. 뭐, 어떻게 하란 얘기지? 어... 지금 참... 저 야침에서 잘 거라 오랜만에 야침도 설치할 거예요. 지금 도착하고 한 1시간 정도 세팅하고 물 받아오고 지금 이제 쉬고 있어요 한 번씩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베이비는 꺼내놨습니다 맥주 한잔 할까요? 계곡 발 담그고 왔더니 이제 5시 돼가요 <웃음> 하...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괜찮은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야영이라는 어플이구요 전국의 캠핑장으로 정식 이 어플에다가 오늘 캠핑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넣어 놨구요 이게 메인 페이지고 이쪽에 들어가면 캠핑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녀온 캠핑장하고 관심있는 캠핑장까지 다 등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록하는 거, 추억으로 남겨놓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그 예약하는 어플들은 예약은 간편하고 뭐 빈자리를 빨리 볼수 있고 편하지만 어, 뭐랄까, 괜찮은 히스토리로 남는 듯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어플은 예약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국의 모든 캠핑장이 다 이곳에 등록되어 있다는 라거 그리고 보다 세세하고 정밀한 그런 정보들까지 다이 어플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. 여기 보시면 내가 다녀온 캠핑장을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. 어떤 곳을 이렇게 갔는지 핀해놓은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이걸 보면 캠핑일기를 쓰는 듯한 느낌이어서 솔캠 하시는 분들 또는 아이와 함께 캠핑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추억을 남기는 캠핑일기장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어플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을 거예요 캠핑장 알아보기도 힘들고 자신의 그 강아지가 소형견인지 대형견인지에 따라 갈수 있는 캠핑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캠핑장을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제 필터값에 나오는 환경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약을 할수 있는지 예약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약하는 어플 앱도 써봤지만 제가 가고 싶은 그 캠핑장마다 어플 앱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사이트에 대한 그 느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다시 검색도 해서 보고 나서 이렇게 예약을 하는 편이어서 음, 저는 여기가 예약이 안 되는 어플이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, 아 등갈비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소식이 없어졌는데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어. 여러분 번개가 계속 커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거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새로 산 착화제 <웃음> 어 근데 불안한데? 저쪽은 먹구름이고 저긴 해고 뭐야? 여라분 <웃음> 등갈비를 네. 이제 슬슬 부워볼까 하고요 자 오늘은 트랜스포머 한 번에 할수 있겠죠? 잡아당기고 밑에 버튼을 눌러서 완벽스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등갈비 구울 예정입니다. 저 장장 마켓컬리에서 샀는데, 잘산것 같아요. 엄청 잘 타네. 이게 집에 있는 그 스테이크 시즈닝인데, 요것만 해가지고, 어머. 돈좀왜이렇세 씩 뿌려줄 거예요. 빨리도 있네. 여러분, 들리나? 이게 지금 천둥 소리가 들, 저 가까이 온게 들리거든요? 비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입은 거 하나 먹어볼까요? 음, 안에 익었다 이거 맛있습니다 아 뜨거 맛있어요 음 이렇 시즈닝했던 가루들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? 음. 맛있네요 념에도 맛있고 다 맛있어. 좀 더워지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벌레는 어떻게? 아이고. 왜 어,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가 이제 벌써 많아요. 얼굴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. 아, 끼가. 그러니까. Where's magic gone? Where did it run to? Never thought it'd leave But I'm left with an emptiness Won't you tell me Where the magic's gone Back when I was young It's all around 이제, 진료를 하는 것 같은데. 작은 벌레들이 저 나무 옆에 그다음제 주변 막 엄청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거보다는 약간 두툼한 게 맛있어가지고 썰어야겠네요 이렇게 완전히 다진 것 보다 약간 조금 뭐랄까? 못난이 식이지만 알이 씹히듯이 있는 게더 맛있어요 이렇게 편한 걸 세금 이거를 계량을 그냥 대충 조금 골소스가 <웃음>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버렸어 설탕 조금 고춧가루 <웃음> 나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? 계량대료 안에 참기름은 마지막에 취향껏. 일단 이렇게를 만들어 놓고, 팥을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제가 소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. 이렇게. 파스타랑 국수 삼기 편한 거. 이제 끓여. 아. 보글보글 한 느낌?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글보글 550원 어때요? 550원 5 0원 600원 600원의 동전은 없지만 어 끊어지면 어떡하니 국수는 막 끊어져 버린다 파스타는 그냥 되더니 오. 오 오른다 오른다 이렇게 오를 때오 찍었다 이걸 헹궈 가지고 오겠습니다. 여기는 개수대가 멀지 않아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을 끓여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핵주 님의 레시피예요 집에서도 맛있어서 종종 해 먹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캠핑장이어서 번거로운 거지 엄청 간단한 거예요 오. 마늘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 끓는 거를 비벼 이 기름에 여기다가 이제 이 면을 넣을게요 젓가락이 필요하네요 그도 몇번 해봤다고 은근 양념 되게 잘 맞췄는데요? 기름도 그렇고 약간 중국식 국수라 해야되나? 뭐라 해야되나? 음. 음, 음, 이 매콤하고 알싸하면서 고소한 느낌? 너무 맛있어요 마늘 스타파기를 잘했다. 맵다 매워. 음. 들 알싸했으면 호록먹는 응? 음아 진짜 소면은 너무 한입 소스 순삭이야. 벌써 간 넘게 먹었어. 티를 세 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티를 좋아해서 티는 집에 떨어지면 사기도 하고 선물이 오기도 해요 자주 이건 우리 엄마가 줬어 이 매운맛이 마늘 매운맛은 그톡 쏘는 거 알죠? 파는 감자 먹고, 여기에 무슨 맵부심을 부린다고 내가, 응? 이 베트남 고추까지 넣어가지고, 아우, 매워. 막, 못 먹을 정도의 막, 엄청, 막 매워! 막 이런 정도는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굿모닝. 아니, 어제부터 찬동봉개 치고 그랬잖아요. 그러더니 아침부터 한 오전 10시, 막 이때부터 비 소식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. 빨리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텐트는 철수해버려야 할것 같아요 내몸 맞는 건 괜찮아 근데 1mm의 비도 이 텐트는 허락할 수 없어요 말리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침대는 바로 옆에다가 지금 빼놨고 햇빛만 조금 나와 있을 때 얼른 침낭 정도 이렇게 좀 습기 말리고 빨리 치우려 짐을 밖으로 다 뺐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해가 들었어가지고 침낭 말려놨었는데 지금 다 해가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접어놓고 텐트 접을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텐트 다 접어버렸더니 엄청 속 시원합니다 지금 일단 저는 커피가 너무 고프니까 여기 지금 또 꽃가루가 이뭐뭔 뭐, 가루지? 아무튼 이게 막 엄청 가라앉아요 텐트랑 막다 빨리빨리 접는다고 서둘렀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이거 이렇게 갈때 주변 바라볼 때 기분 좋아요 눈이 감기 네자고 흔들렸다. 아침부터 힘 뺐더니 아우 삭신이야 <웃음> 여기 식빵 하나 딱 들어갈 것 같아. 아하 역시 첫번째는 망하는거죠 <웃음> 근데 잘 때도 되게 크게 들리기는 해요 여러분, 저다 철수했는데 비평을 떨어져요. 완전 타이밍 짱이야. <웃음> 저는 이만 돌아가 볼게요, 여러분.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다음에는 트민남,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와 함께 합니다. 엄청 재밌을 거예요. 도자기 구워주는 남사친이에요. <웃음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음. 먼지 빗방울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<웃음> 어? 나 보이나? <웃음>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